하부는 아, 니. 그런데... 가자. 가자. <웃음> 브랜디 카퍼, 하이. 아, 이렇게, 아, 이들게 이렇게, 이렇게, 거 없어. 이렇게, 이렇 살아. 렇게 문제 없어. 렇게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, 이렇 페퍼페퍼가 보자. 랑다가자자 자. 잖아 근데 우못 하게 들어가. 아나나 봐. 새로 핸드 내 갖고 둘다가. 오늘이 떨어지니? 그죠? 고매도 있는데. 진짜 미심만 는거고 옆에 엄마가 계시면 네. 참을 테니까 네. 참아! 네. 참아! <웃음> 알았어 알았어 벌써. 알았어, 알았어 기다려. 기다려 엄마 있잖아 엄마 <웃음> 엄마 있잖아 알았어, 엄마 있잖아 엄마 이러고. 있다고 그리고 힘센 장병이 났지 <웃음> <기다려라>. <웃음> 아이고. 아이고. 기다려 나아빨기다다 했어 브랜디 브랜디 예이 모래 글티 두 가만 채우고 야 되는데 일하고 모래랑 글티 3일이야 상처는 아, 가 아, 아, 아, 네, 꾸며가지고 브랜디고 여기를 꾸몄기 때문에 다 나았기 때문에 괜찮기 때문에 털이 나지 않지만은다 나았기 때문에 괜찮기 때문에 다 나았기 때문에 브랜디가 다 나았기 때문에요 상처가 다 나았기 때문에 털만 잘하면 되기 때문에. <웃음> 있는 네, 네, 자야 되기 때문에 졸리기 때문에.